게임은 진짜 뭔가 게임 스트리머 게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의 면모를 보여짭짭파키 애니멀즈라는 게임이고요. 오케이 튜토리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 너무 귀여워 이 멍멍가 이 멍멍가 일단은 <웃음> 주인공이에요. 아 네, 이 멍멍가 주인공이니까요. q 랑 e 를 하면은 오 이런 거는 없는 게 나은데. 막고 누르다가 시점이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, 없는 게 나은데 왜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, 어, 움직이는, 움직이는, 아, 어머, 아, 아, 엉덩이 긁어, 가자! 와! 우이, 우. 이거, 이거 약간 그, 그, 고 게임, 이름 없는 거의 처음 생산 치는 게임일까요? 아, 영어, 영어 읽어야 된다고요? 아, 아 다음 방으로 가면 되나요? 어, 아 열렸어요. 나라는 게임 스트리머. 홍장다, 홍장다, 예. 운명. 아, 품짜놈> 아, 어? 아, 어? 아, 아. 점프가 이거군요. 오, 점프. 어까요 아, 여기서, 여기서. 라라. 어무 징그, 너무 징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? 뭔가 게임 스트리머인 나라의 아! 점프가. but okay. 어쨌든 나라는 조금 그~ 어? 강력한 거 하고 싶은데 카카카 하면 되잖아 그렇지+ 그렇지+ 그렇지+ 그렇지+ 그렇지+ 그렇다모모지그로지그로지 그렇지+ 그렇지+ 그렇지+ 그렇지+ 그렇지+ 그렇지+ 그렇지+ 그렇지+ 그, 싫어, 그 싫어. <웃음> 니가 니짜 너는, 진짜, 너는 정말 아니야. 그러면 안돼 너는 이제 이정도면 좀가져라세가 니가 니가 니야 왜 이렇게 얘 너무 뚱뚱해서 안 날라.